개똥쑥을 슬리메스랑 같이 지렸는데 마사지를 안하고 바르기만 해도 효과가 좋은가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됩니다 <웃음> 슬리메스에는 어, 레몬글래스, 페넬스윗, 제라늄 페츄리 네가지 에쇼유쇼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미 근데 거기에 개똥쑥을 더 추가하게 되면 애쇼인쇼이 다섯 가지가 돼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였을 때. 근데 이것이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칙이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의 규칙. 그 규칙은 네 가지 애쉬온쇼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까지만 사용하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평생 동안 사용했을 때도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 이상이 지나가고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열두 가지를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 몸에 이상 증세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개똥숙을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접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ml, 100ml 공병이면 요정될 때는 요정 100ml 공병이에요. 여기에 조조바 40ml, 아보카도 30ml, 그래프시드 30ml에요. 여기에 레몬글래스 8방울, 제라늄 7방울, 개똥쑥 4방울, 페츄리 12방울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게 되면 안전합니다.